오늘은 광화나들길 이코스, 호곡돈대길 시작점인 광화전쟁박물관에 왔습니다. 돈대는요, 네, 해안가나 적경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 방어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갖고 온게탱자나무와 이렇게 큰거 처음 봤습니다. 나가게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네. 드디어, 드디어 아, 우측에는요, 은행나무가 이제 싹이 다 나와 봤어요. 다 둘은 강물이죠. 철쭉이 만개를 해가지고, 아, 이거... 초반에는 이렇게 철쭉기를! 쫙, 걷는데,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요. 끝까지는 이렇게 관리 잘돼 있겠죠. 멋진 곳의 화장실도 멋지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림이 장어 타운을 지나갑니다. 도름이라는 이름의 포고입니다마이 처음까지 하죠 에, 한국 동내길은요 봄, 가을에 풍광이 좋고 코스 중간에 있는 동대들은 많은 항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평탄한 뚝길로 부담 없이 걷기 좋고 갈대와 억새차를 아시나요? 에, 강한 아들길 걷다보면 자주 보게 되는 억새는 벽과의 여러 회사들이며 산또는 들이도 자랍니다 갈대는 백과의 네, 여러 해살이 풀리며 습지나 강가 등지에서 잘 자란다고 하네요. 뭔가 끝도 없는 뚝방길의 연속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바람물이 지금 슬슬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장까지 무려 14.4km가 남았습니다. <목소리> 어, 용진진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밑에는 또 민가가 있습니다. 네, 영주인지를 다녀와서요. 이제 영당 돈대를 향해서 또 출발합니다. 호란호란이 도란, 멋진 카페도 있습니다. 렇다 보면요 이런 쉼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포장길 끝 산길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길을 좀 걸어줘야죠. 으아, 으아, 너무 힘들었어요. 어, 불쑥 네, 돈대가 나타났는데요. 여기 돈대는요, 영당 돈대랍니다. 영당 돈대라는 곳인데요, 총네개 포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건물처도 남아있네요. 아, 멋진 이제 해안길에 나타났습니다. 뚝방이에요 매실나무가 네. 네. 심어져 있는 것 같네요. 뚝방 매실길입니다. <웃음> 1679년에 지어졌다고 하는 하도돈대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아주 복원이 덜 됐다고 합니다. 강화도는 짜장면집도 아주 예술적입니다. 네, 하도돈대께 이제 이 코스, 비 코스 지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바한 나타났습니다 아주 워낙 시습니다 모두 던대는 지형기름에서 나타나듯이 하라의 머리와 같은 지형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면 형태는 원형으로 지름이 32m에 달한다고 합니다. 모두 돈대에서 내려다본 강아 앞바다는요, 에자르쿠버 들어오는 적을 쉽게 볼수 있는 요지였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숙제를 네, 아니면 돈대입니다. <웃음> 네, 저쪽 1쪽으로요 어디 저 방송보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표적판이 지금 있는데요 이거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강화 갯벌은요 강화의 남부지역과 선모도 구름도 등 주변의 섬 사이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면 남지 않은 갯벌로 경제적 생산성은 물론 자연 정화 능력, 해양 생태계의 보물 창고입니다. 광성보 안해로입니다. 영경대 대성을 거쳐 싸우며 성문을 만든 곳 안해로라고 할 겁니다. 박진지는 조선시대 강화 해협을 지키는 요충지로 원래는 수영에 속한 진이었다고 합니다. 덤대인데요. 덕진진에 소속된 2개 덤대 중 하나입니다. 북쪽의 강성부와 남쪽의 초진진 중간에 위치하여 강화수로 강화수로의 가장 중요한 요새입니다. 마지막 경점에 그초 질진에 좀 도착을 했습니다.